너무 밝은 건 싫어 눈을 뜨고 알았지 차가운 이 공기는 내겐 재킷 같은 걸 yeah. 바람을 따라다니다 보면 펼쳐진 magic power yeah. 영원할 것만 같아 시간이 자꾸 날 괴롭히는 I feel so good, I feel so I f e I feel so good, I feel so good, I feel so good, I feel so good, I feel good,